다시 코네 아 여기 보잖아. 공단 먹은데. 그럼 뭐 먹을래? 뭐. 아 이게 뭔지, 뭔지 알아? 알아? 너와 어... 나의 거리야. 얼마 안 되네. 어, 지금 80cm나 돼 있어. 얼마 안 되네. <웃음> 어떻게 돈을 쓰는 걸가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 그러니까 창원이란 도시에 너무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거어아 기분이. 개선책이 필요해. 뭐야? 덕분을 입었어? 아니, 딴거 입었어. 우리가 결국 사람이란 거는 관계를 맺어야 돼. 근데 그게 또 무슨 이제 이성, 동성 이럴 필요가 없다고. 동물을 키우면 딱 좋다. 역겨워. 그러니까 너는 기본적으로 지금 잘만 돼 있어. 그런 걸 키워야 되는데. <웃음> 아, 쓰레기만 해 바로도 먹어도 야, 밥값이 그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 혼자! 지금! <웃음> 미친 거 같아, 진짜 너 혼자 지금 너무 낙만적인 소리 하는 거라고 머리가 꽁밭이야 너는 머리 꼬 어? 야머밭마 어? 아, 그까 그러니까 얼굴에서 다 드러나, 일단 얼마 준거 같은데? 한 장? 진상인당 한장안렇게나 많이? 좋네 뭐준거 있어? 갈비도 시켜오면 돼 <웃음> 갈비 시켜도 돼, 진짜로.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의외라고 갈비를 안시키 머리가 아니, 머리가... 피사체와 교감이란 게 없어. 그냥 치 멋대로 들이대고, 이게 시발 러시아 같은 거지? 흡가루를 뒤집으세요. <웃음> 이렇게 나오 절대 돌리시면 안 돼요. 참 그거 기본 맥 프로 사도 내가 봤 맥북 그거 스튜디오 그냥 M1 프로 사도 충분해. 역겹게 <목소리> 생겼어. 왈람봤지 <웃음> 창원생활이 어때? <웃음> 아 미친 것 같아 진짜 <웃음> 아 창원, 네, 창원 생활이 어때? 창원 생활 좋죠. 창원 최고지. 창원 원 최고야. 창원. 근데 음... 내가 원래 살던 것도 아닌 거잖아. 근데 주위에 친구도 없고. 그럼 진짜 혼자 지금 어, 거의 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 카메라라는 어떤 그 폭력성이라는 게 되게. 묘한거지 사실 돈만 주면 돈 줬으니까 너는 찍혀라 시키는대로 해라 너무 슬프다 하고해라 힘들다 이 사람은 어, 이런거 지 이런 거 진짜 다 풍부하고 싶어 아, 아, 아, 아, 아. 지금 비하한거야 뭘 비하야 또 비하한거 아 있어. 야, 만질 수 있어? 너를 상대할 힘이 없다. 아 이거 조지의 족보에 몰라가로 뭐야? 너를 위한 노래를. 뭐 어, 뮤비, 뮤비였어? 나 몰라. 뮤비 유비 몰라. 그 신발 편해요. 응.